아빠와 딸인데 애틋한 궁합인데 이거는 아빠와 딸 사이가 맞아? 저희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거 둘, 둘이 둘 사귀는 거 아니야? 이 남자가 그거를다 채워주고 있어 감싸주고 있고 위해주고 있고 또 위로도 해주고 있고 이 둘이 관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애틋해 예, 애틋해 이분들 <웃음> 설마 반고 그러진 않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함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볼수 있어요? 아빠와 딸인데 뭐 이, 이 사람들이 관계가 좀안 좋은데 뭐좀 회복이 될수 있나 뭐 이런 것도 볼수 있네요 사연자의그 사이인데 아빠하고 딸이라고 했잖아 네네네. 근데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 네네네. 근데 지금 둘이를 놓고 보면 사이가 나쁘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사이가 굉장히 돈득해 어 남자가 여자를 감싸고 있잖아. 사이가 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. 어왜냐면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잖아. 안고 있는 거는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거든? 이거는 궁합이 뭐 사이가 안 좋은 궁합은 아니야. 아, 애틋한 궁합이잖아. 애틋한, 궁합. 그... 애틋한 궁합인데... 이거는... 아빠와 딸 사이가 맞아? 저희는 그렇게 받았어요. 그렇게 받았다고? 아닌데 이거 왜냐면 지금 둘이 를 마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슬퍼 남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든지 아니면 은 공황장애, 이런 불안감 이런 게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지 그치? 이 남자가 그거를 다 채워주고 있어 감싸주고 있고 위해주고 있고 또 위로도 해주고 있고 둘이를 놓고 보면 궁합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야 이 인연법이 엄청 오래는 인연법인데 부모 자식간이어서 그런가? 오래는 인연법이야 그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증이 갖고 있잖아 모든 게다 불안한 거야 집 안에 있어도 이 사람은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치? 그거를 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이 남자거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남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, 만남으로 만 인해서? 이, 이거 둘, 둘이 둘 사귀는 거 아니야? 왜냐하면 부모지간이면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둘이는 남녀관계 사이라고 봐야지 이거 남녀관계 아니야? 사실 이분들은 응. 연예인이에요 사실 가족이 아니라 <웃음> 선생님 말씀대로 음. 연인이요. 에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씨예요. 지금 이 둘이 를 관계를 놓고 보잖아. 이 남자가 여자를 다 안고 있어. 보호를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뭐 주위의 사람들이 언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안 좋은 관계자. 불륜의 관계이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. 그렇지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이 둘이 관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애틋해. 선생님, 그, 손님 중에도 이 정도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궁합이 있어. 아, 있지.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. 정말로 이렇게 딱 만나면. 아저 어, 정말 어떻게 만나지? 돈 보고 만났나? 능력 보고 만나나? 근데 둘이는 보면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전생에 못, 못다한 사랑을 이 생에서 하는 거 같이 진짜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 선생님 보시기에는 음.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서로 진심으로 진짜 사랑하는 어 거. 맞아 두분 다? 어. 누가 봐도 약간 김민 씨가 좀 아깝잖아요 배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남자가 여자를 넣고 보잖아 그지? 굉장히 보호가 많아. 두 분이서 음. 뭐 영화를 찍든 뭐 사업적으로 뭘 하든 그래도 잘 될까요, 이분들?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면 인해서 이 남자가 실질적으로 좀 손해가 많아. 얻은 거보다도 잃은 게더 많은 거지, 실질적으로. 그치? 손해가 많으면 이, 이 남자가 여자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. 어. 아까 내가 말했잖아. 이 남자가 이 여, 여자를 안고 있다고. 놓치를 않는다는 거지. 놓치를 않고 이,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을 지운다는 뜻이거든.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안고 간다는 거지. 아픔도 안아준다는 거지. 어, 되게 뜻하네요 음. 이분들 설마 자녀를 낳고 그러진 않겠지? 자녀까지 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정서, 정서적으로 엄청 불안해. 사람에 대한 두려움증, 대인기피증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. 내가 봤을 때, 여자가 배신을 하면, 남자가 나아줄 수는 있는데, 이 여자가 이 남자 곁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, 그지? 그러면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자를 안고 갈수 있어.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간다는 말? 내가 봤을 때는, 뭐,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진 않는 걸로 보이는데, 이 여자가 지금 남자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데, 기대고 있잖아. 기대고 있고, 의지를 하고 있잖아. 선생님 그 여자분 만나면 은 한마디 뭐 해줄 말씀이신지 글쎄 뭐라고? 해? 사랑은 구경이 없으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이 여자분을 놓고 보면 따뜻함에 내가 봤을 때는 넘어가는 걸로 보이거든 선생님 이게 음. 제일 최근 사진이지 음. 음. 근데 지금 이둘 사이를 놓고 보면 마음은 이제 둘 다가 애틋해 끊을 수 없는 끈이 계속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쉽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인연의 네. 끝이 나야만이 끝이 날수 있는 거거든